아. 생각을 해보니까 쌍채찍으로 고드풀이 짜면 좀 웃기겠다 전사 호라루 하는데 난 채찍 들고 있어 기분이 묘한데? 그리고 딱 호라루 죽이면서 그 힘이 왕인 까닭이다 <웃음> 뭔가 많이 뭔가 많이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심취하시면서 즐기고 계신 거 맞네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줘야 돼 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에청은 없을까요? 잠깐!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. 난 이견이 없어. 난 괜찮다고 생각해. 저길 봐. 멋진 황금나무야. 아, 마치.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데 충조의 아이모은 채찍질을 주게좀 비싼데? <웃음> 해야 되는구만. 만원에? 뭔 소리야? 나한테 만원은 큰 돈이야. 아니, 편리을좀 도대체 도장미안 어떻게 하는 거야? 페링이요? 그냥 하는 건데. 아니, 버클러 페링 자체가 이게 좋아. 얘,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. 난안 믿습니다. 아! 눌렀다고요 <웃음> 안돼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미션 준 사람 흉조 버려진 지하로 던져버려야 돼 영철 불러도 된다고? 야이씨 자존심이지? 내 목숨이 없지? 가오가 없냐? 으취 제발 제발 제발 아 아,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? 어차피 황사 껴 가지고 내가 보기가 좀 그래.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. <웃음> 선생님, 일로 와 보세요. 빨리 어딜 도망갑니까? <웃음> Ah. Ah. y e Oh, what the <웃음> 점프가 너무 좋아. 아, 잠깐만. 이거 잔메타네, 이거. 날 재우고 어떻게 할 셈이야? 이거 패링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설마 막 아이디 바꿔서 오시는 건 아니죠? 부 캐릭으로 오는 거 아니지? 난 우리 창자 믿어. 우리 창자 청자 믿어. 창자를 믿냐고요? 아니요, 사실 안 믿어. 아, 맞네. 아니 어디서 개수작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 솔직히 말해 너램프배치너너 너 이거 램프배치 <웃음> 점프가 너무 좋아요. 아 <웃음> 이게 작작해야지. <웃음> 언제 계속 찌를 <지를> 거야? <웃음> <웃음> Huh? Um..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